안녕하세요 매치대장 이정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뭐가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다이소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증량에 좋은 간식 한번 추천해 볼게요 가보시죠 다이소 이제 간식 코너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500칼로리나 돼요 운동하고 몸 회복에도 좋은 폴리페놀도 들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진짜 좋아요 은근히 이게 꿀템인데 56%는 좀 설탕이 많고 한 72% 정도를 추천드린다. 요런 것들은 당이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근데 운동 끝나고 이 트윅스 이런 거딱 먹어주면은 당 섭취에도 진짜 최고거든요. 아몬드 초코도 괜찮네. 견과가 또 이게 칼로리가 은근 높거든요. 이게 400칼로리. 근데 이제 칼로리적 계산으로는 이제 초코를 더 추천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몬드면 괜찮죠. 가격이 그래도 괜찮은데? 요즘 편의점 가면은 뭐 기본 막 1,500원 다 2,000원인데 그래도 좀이 정도면은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 확실히 여기 막 보면은 또 맛도 있고 건 괜찮거든요 이런 거 여기 매운 거 살짝 피해 주시고 요런 것도 진짜 괜찮죠 근데 이제 칼로리가 좀 낮긴 하지만 진짜 영양가 있고 괜찮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적인 칼로리 양만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봐야 된다 몸에 좋은 걸 먹는 게 확실히 좋다 되도록이면 원물 위주로 드셔라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걸좀 제외한 칼로리가 들어간 거 카카오, 아몬드, 그리고 뭐 이런 밤, 고구마 이런 거 괜찮죠? 와 이거 봐봐 이게 325칼로리 괜높아요 이게 간식으로 꿀템이 되 다이제가 그래도 이게 통밀로 만들어서 이게 괜찮습니다 근데 운동 안 하는 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영양소 흡수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설탕을 되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아까 전제했던 대로 운동 후에는 오케이 이런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제 원물이 많잖아요. 원물. 그러니까 원물이 많으니까 이런 거 추천드리죠. 소세지 이런 것을 좀 비추. 소세지는 MSG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장에는 확실히 좀 자극적일 수 있다. 운동 피로회복을 도와주는 타우린에다가 BCAA. 어 이거 괜찮네? 이건 멸치용인데 칼로리가 475 칼로리 운동할 때 먹으라고 살짝 함유시켜 놓은 것 같아요 탐나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잘 봐야 되는 게이 이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물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함유량을 보셔야 돼요 실제로 소고기가 얼마나 들었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징어 이것도맛있겠네 오징어가 생각보다 엄청 고단백질이에요 진짜 근데 이런 거이런거 이런, 이런 건 별로 이런 거 별로 요런 것도 나쁘지 않죠 통밀이 많이 들었긴 했는데 13% 들었네요 그래도 체지방 있는 분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진짜 진짜 찐으로 멸치인 분들은 요거 하루 간식으로 딱 먹어도 될것 같아요 요거 먹으면서 두유 한두개 정도 먹으면 한 1300칼로리 될 거예요 저는 찐 마른 체질 분한테만 추천드린다 운동 끝나고 당 섭취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젤리를 좋아해서 젤리 근데 이왕 먹을 거면 바카스 젤리나 이 비타 500 젤리 요런 거 드십시다 비타민C가 운동, 몸 회복에도 많이 도움되니까 확실히 이용이 괜찮아요. 영양성분 보는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많이 들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오, 씨, 두부다! 이러고, 오, 고단백! 이러고 딱 봤어요. 근데 밀가루가 많이 들었단 말이죠. 거기다 튀긴 거다. 유탕처리식품. 유탕이라는 거는 기름 안에 빵 넣은, 넣어서 튀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소화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과자를 굳이 먹고 싶다. 보면은 여기 보이죠? 유처리식품이 되어 있어요. 요런 과자는 괜찮죠 튀긴 게 아니라 그 반죽에다가 그 기름을 바른 거예요 기름을 구운 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덜 부담스럽다 소화가 좀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밀가루가 안 맞는 분들은 피하시길 요거 괜찮네 근데 보면 이거 봐봐요 쌀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된다 쌀이 그래도 45%니까 괜찮죠 이거 생각보다 쌀과자 요것도 유처리 식품이죠 부담없이 쌀이 많은 과자 음, 괜찮죠 이것도 이거 다 합하면 560칼로리인데 이건 들고 다니면서 먹기 좋겠네요 은근히 꿀템이 많은데? 약과는 왠지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밀가루에다가 유탕 유탕 처리 식품 되 있죠? 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비추 비드니다 속이 더부룩할 수 있다 이것도 꿀템이네요 이것도 칼로리가 은근 273칼로리니까 자 이제 사 갑시다 이렇게 해도 11,000원 밖에 안 돼. 대박. 가이소에서 쇼핑을 좀 해왔는데요. 요만치가 11,000원이다. 거기다가 평소에 제가 자주 애용하는 꿀템. 두유. 두유 이게 하나가 115칼로리예요. 이런 거 하루에 한두 개씩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거랑 좀 같이 먹으면 꿀조합이지 않을까.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리패널이 몸에 피로회복에 되게 좋대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블루베리 많이 먹잖아요 블루베리에 8배 이상의 볼리페놀이 함유되었다 괜찮죠? 이게 양갱이 흡수가 빠르단 말이에요 밥 먹고 운동하면 속 더부룩하고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운동 전에 잘 요거 드셔라 요거 운동 전에 먹으면 그래도 좀 힘이 난다 살찌려고 하는 분들은 단백질 같은 것도 많이 섭취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는 탄수화물을 좀 섭취해주시는 게 확실히 좋아요 이런 간식들을 먹는 이유가 한 번에 막 많이 먹는다고 그게 무조건 흡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탈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다이소 그런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먹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참는단 말이에요. 그냥 허기져도. 그 순간에 다이소 싹 들어가서 이런 거 중에 한개라도딱 사서 드셔라. 허기질때탄수화물 이렇게 먹어주면 살찌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단백질 같은 거는 아까 아몬드나 오징어 육포 이런 것들로 이제 보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막한 끼에 밥두 공기씩 먹고 탕수육에다가 막 짜장 막 먹고 막 그러지 마시고 고칼로리라고 그렇게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돼요 소화가 한번 그렇게 딱 막히기 시작하면은 오래 지속돼서 소화가 잘 안된단 말이에요 위장에 음식물이 오래 머물면은 그또 가스도 생겨요 그러면 먹기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 식단, 새끼는 그럼 라이트하게 드시고, 간식들 같은 거를 곁들여서 중간중간에 좀 곁들여 주셔라.